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호랑이, 영어로는 타이거. 나는 아주 커다란 송곳니를 가지고 있지. 얘들아, 오늘은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들을 만나볼지 궁금하지 않니? 너무 궁금해! 궁금해. 오늘은, 오늘은 어떤, 어떤 동물을 보르게 될까? 될까? 동물원에 도착했어. 모두 준비됐지? 응! 준비됐어! 오늘은 호랑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미있겠다! 호랑이, 타이거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호랑이, 영어로는 타이거 나는 아주 커다란 송곳니를 가지고 있지 나는 아주 멋진 줄무늬와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어 호랑에 검은색 무늬가 있어 호랑이는 평소에 무엇을 하면서 살까? <웃음> 나는 어슬렁 어슬렁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 어슬렁 어슬렁 우와 호랑이는 크기가 정말 크구나 호랑이는 몸 길이가 2미터 정도 돼 덩치가 큰 호랑이는 4미터까지 자라 정말 크지 않니? 맞아, 나는 몸 길이가 아주 긴 동물이야 그래서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한다고 나는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 타이거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어 호랑이는 물가에서 헤엄치는 걸 정말 좋아해 다큰 호랑이들은 혼자 다니지만 새끼 호랑이가 있을 때는 가족 다 같이 무리를 이룬단다. 엄마 호랑이와 아빠 호랑이, 아기 호랑이가 다 같이 다니는구나. 근데 호랑이는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 나는 육식동물이라 사슴이나 사냥, 멧돼지 등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 도마뱀 같은 반식류를 잡아먹기도 하지 우리들은 가끔씩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흰 호랑이가 태어나기도 해. 이런 하얀 호랑이를 백호라고 부른단다. 안녕 다들 안녕 나는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 타이거 어슬렁+ 어슬렁+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는구나.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호랑이 안녕. 안녕. 오늘 호랑이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얘들아 호랑이의 검은색 줄무늬가 너무 멋져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산책을 좋아하는구나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산책하는 호랑이를 만나봤어 다음에 더 신기하고 멋진 동물들로 찾아올게 어린이 친구들 안녕 레인 포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